중국 4대 미녀를 아시나요? 서시, 양귀비, 우희, 그리고 왕소군. 그런데 그중 가장 미스테리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왕소군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평민의 딸로 태어났으나 빼어난 용모가 눈에 띄어 한나라의 궁녀로 채택되었습니다. 수많은 궁녀 중에서도 가장 미모가 빼어났죠. 그래서 그녀는 금방 황제의 눈에 띄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얼굴 한번 쳐다볼 기회조차 없었을 만큼 궁은 넓고 궁녀는 억수로 많았어요 약 3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황제도 그 많은 여자들을 다볼수 없어서 화공이 그린 그림을 보며 그날 함께할 상대를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니 궁녀들은 화공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자신의 얼굴을 더 예쁘게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죠 하지만 왕서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줄 돈이 없기도 했고요. 또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황제가 자기를 알아보고 은총을 받게 되리라 꿈꿨던 거죠. 모든 궁녀가 앞다퉈 화공 모연수에게 잘 보이려 했지만 왕소군은 그러지 않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화공은 왕소군을 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그려버립니다. 일설에는 얼굴에 점을 막 찍어놨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 그림을 본 황제의 시선도 왕서군에게 머무르지 않았죠. 입신 출세와 가문의 부흥을 기대했던 그녀는 절망하고 붕괴했습니다. 당시는 흉노족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는데요. 어느 날 흉노의 왕 선우가 먼 길을 와서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니 한나라의 공주를 내게 주심이었다 하오. 힘이 약한 한나라 원제는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공주를 보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녀들을 모아놓고 자원하는 궁녀를 공주 대신 보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 머나먼 흉노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는 데만 1년이 걸리는 너무나 멀고 춥고 궁벽한 곳이었으니까 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소군이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띄기 위한 저로의 기회였죠 비로소 황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그 시선은 떨어질 줄 몰랐죠 하지만 흉노의 왕에게 이미 약속한 바를 물을 수도 없었던 원제는 왕소군을 미양공으로 불러 단 3일 동안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녀를 차마 그냥 보내지 못하여 비단 2 8 0 0 0 필과 금은 보석을 잔뜩 선물해 주죠.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길을 심리나 배웅합니다. 왕소군을 떠나보낸 황제의 슬픔과 분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화공 모연수였습니다. 그는 뇌물의 눈이 멀어 황제를 속인 죄로 목이 잘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몽골 초원으로 머나먼 길을 떠난 왕소군은 마침내 그들의 나라에 도착하자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선우왕 역시 그녀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덕분이었을까요? 이후 한나라와 흉노 사이는 에 역사에 없던 60년이라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왕소군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나라를 지켜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지금 그녀를 그린 초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 위에서 비파를 들고 연주하자 날아가던 기러기가 그 용무와 노래에 넋을 잃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지요 또 연못 속에 물고기가 그녀의 미모에 혼절해서 가라앉았다 하여 치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서도 특별했나 봅니다 왕소군의 무덤은 몽골의 대흑하 교회에 만들어졌는데 가을에 다른 풀립들이 색을 잃어도 그녀의 무덤만은 풀이 푸르렀기에 청총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왕소군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었기에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더 이상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녀를 소재로 한 작가만 500명이 넘고 소설은 40편이 넘으며 그녀에 대해 읊은 심한 700여 수가 넘는다지.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시를 골라 써버렵니다. 바로 시선 이태백이 쓴 시입니다. Thank you.